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자 도령님께서는 예전에 그 일본의 종교죠. 그거를 네. 오랫동안 믿으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산낭사에서한 2년 반 정도 기도를 하셨어요. 신을 받기 전에 네. 왜산낭사에서 그렇게 네. 2년이 넘게 기도를 하셨고 그 전에 타 종교가 어떤 점이 물론 좋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셨겠죠 느껴지는 봐도 그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아서 2년 반 동안 기도를 하시게 된 건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봤을 때 타종교보다 이산항사 기도나 산신기도 같은 걸 했을 때 심신적으로 제가 그 성불보는 속도가 훨씬 빨랐고요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걸할 거면 빨리 되는 게 좋고 내가 공감이 돼야 되는데 우선 내 조상을 모실 수 있으면서 내 조상이 힘이 세진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고요 성부를 보는 속도가 빨랐고 어떤 성부를 빨리 보신 거예요? 우선 제가 성격이 개차반에서 일반 정상인의 수준으로 됐다는 라 부분이 가장 만족스럽고요 아니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 목신 탓도 있겠지만 제가 그한성깔 하는 부분이 그래도 이제는 조금 성격이 좋겠구나 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니까 그게 전 너무 좋았고요 전에는 어머니랑 대화를 할때 어머니가 저랑 대화하는 건 되게 불편했어요. 어떤 거냐면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죠. 아오늘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제가 그 말에서 저도 모르게 아 근데 뭐 하다가 치받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저도 지금 에 와서는 내가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때는 어머니랑 얘기할 때 계속 치받는 게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나중에 제가 기도하다가 산재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전해 들으니까 제가 이제 저희 가문에 시댁 조상이 실렸잖아요. 저는 그쪽에 이제 가문이니까 네 저희 어머니랑 트러블이 생기셔서 실리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 마땅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머니가 뭐 무속인의 길을 갈 수도 있었던 그런 거를 미리 여러 번이나 재차 이제 언급이 됐고. 알수 있는 것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자식한테 온 거다라고 그렇게 봤죠. 제가 타종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그래서 두시간이라고 뭐 하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 10여 년,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성불이라고 할까요? 만족감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다음부터는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근데 사항사는 사실 제가 장기 기도 하면서부터는 정말 제가 뭐 새벽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닌 이상 항상 5시간, 뭐 경우에 따라서 6시간, 7시간씩 매일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어... 예. 제가 그거는 기억나요 제가 이제 산항사에서 철학 기도 때 촬영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맨 앞쪽에 앉으셔가지고 정장 입으시고 올빼머리 넘기시고 저는 그래서 야 이분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 맨날 네. 퇴근하고 난 퇴근하고 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정장 입고 오니까 퇴근하고 바로 오신 줄 알았거든요 거의 다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아, 그렇죠. 네, 네. 아, 저분 대단하다 젊은 네. 분이 네네 저렇게 퇴근하고 왔고 매주 안 빠지고 오셔가지고 진짜 기도 열심히 하네 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많이 보시면 돼아 우리가 속았구나 이쪽이 갈놈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농담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때는 저도 몰랐죠. 진짜. 근데 이제 단지 그 조상님한테 좋게 눈도장 찍고 싶었고 산신할아버지한테 어쨌든 안면을 많이 트고 싶었죠. 음. 점차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딱히 뭐 꿈이든 아니든 간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화가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좀다혈질적인 면이 되게 많았는데 산황사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감정적인 컨트롤이나 아니면 이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네. 좀 아니다 싶어서. 근데 그게 예전에는 목구멍에서 바로 입으로 탁 나가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딱 가슴에서 있다가 이게 내려가요. 뭔가 좀 뭐라고 심신수양이나 마음 수행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우선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반영이 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6개월 볼 때랑 1년 볼 때랑 지금에 와서 보면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칠성이라고 하죠. 얼굴이 새까맣고 뭔가 이제 막그안 좋은 그거무튀튀한 탁한 느낌이 드는 게 빠져나갔다. 그 얘기를 하시고 저도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아, 내가 내 얼굴을 봤을 때 이게 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겨서가 아니라 뭔가 이제 좀가 정감이 가는 느낌이다. 이런 걸 우선 감정적으로 느낌상으로 많이 봤고요. 기도하면서 가장 이제 제 몸에 있었던 게 많이 빠졌다고 느껴져 온건 뭐냐면 기도하는 목소리 톤이 이게 1년, 뭐 1년 반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조금 좀 강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전에는 기도할 때 산왕 대신 산 대신 하대뭐 약간 이런 식으로 꼭 졸지 않더라도 산 대신 산 대신 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이렇게 되다가 지금에서는 소리가 제가 하다보면 뭔가 실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하는 톤보다도 훨씬 세게 그러니까 남들한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느낌 정도로 강하게 나가는 걸 보면서 아 뭔가 많이 이제 좋은 기운이 많이 왔구나라는 걸 많이 금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했을 때 이게 소리가 안 났었던 부분이 뭔가 하고 봤더니 선생님이 목신이 너무 많이 타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서 헤헤헤 하는 것처럼 제대로 기도 소리도 안 나고 본인이 되게 가깝게 하는 게 많은데 저는 어찌 됐든 이쪽 산낭사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몰랐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느껴졌죠 그리고 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봤었던 게 이건 정말 신기한 게 꿈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감고 떴는데 어떤 구슬하는 상황이에요 구슬하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몇명 있어요 근데 느낌상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반꽃이 아니라 소위 말해 약간 퇴마 같은 개념이죠 퇴마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 신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게 누군지는 잘 몰라.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뭐 행위를 하다가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저한테 대뜸 입에다가 긴향 있죠. 긴 향을 입에다가 쑥 넣어요. 입에다가 향을 쑥 넣는데 입에다가 쑥 넣는 게 길이가 한이 정도 돼요. 엄청 길잖아요. 이게 목구멍까지 쑥들어가 돼요. 그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본거지만 깜짝 놀래가지고 식겁을 하는 상황인데 더 웃긴건 이게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거에서 그 대파있죠? 네. 대파가 긴 대파가 나오는데 이게 웃긴게 썩은게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왜습병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게 막 붙어있는것처럼 썩어있는데 이게 엄청 길어요 자세 보니까 모양이 약간 그 순대도 아니고 곱창같은것처럼 막 썩어 문드러진 게 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느낌상으로 이게 뭔가 몸에 안 좋은 게 빠져나왔다는 건 느꼈는데 궁금하니까 나중에 점사를 볼때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기도 많이 해서 몸 안에 안 좋았던 몫이 큰게 빠져나왔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좋은 빈도도 확연히 더 줄어들고 일반 신도일 때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제가 이제 성불보고 싶었던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뭐한 8, 90% 이상을 성불봤다라는 게 정말 빠른 시일 에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선명하잖아요. 네. 너무 선명하니까 어, 이거 뭐지? 이게 너무 생생하니까 이거는 진짜 아, 한번 시간 될때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지. 이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안 까먹게 되고. 그거본 이후에는 몸이 뭐 가볍다든지 우선은 기도할 때 기도가 활력이 더 넘치니까 기도하는데 신명도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몸적으로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무릎을 다쳤어요. 무릎에 대한 통증이 되게 심했는데 무릎이 덜 아파요. 완전히 완쾌되려면 어쨌든 병원 치료 같은 것까지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걸 보고 났고 겪은 이후에 무릎에 대한 통증 예, 그런 게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니까 정말 생활하기 편하죠. 무릎 안 아프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타종교 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수 없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고 산신기도를 하면서 이게 정말 오래된 목신이었고 그 목신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게 기도를 하면서 해소가 된 걸로 인해서 많은 성부를 았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알게 모르게 감정적인 화가 치밀어 오른다던가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으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무속인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저와 같은 성부를 보시는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